<웃음> 아. 아, 씨발 이게 뭐 이게 뭐 해? 저요? 음? 시켰어요. 저 원래 부엉이여 가지고 밤에 보고 먹어야 되고. 아, 저 여기 고 근데 여기서 먹으면 또 뺏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분명히 물어본 남 먹는다고 확인했는데 사실 PTSD 걸 생겨 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난 이제 여기서 마음껏 마,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 맛있겠다. 대박이죠. 내가 좋아하는 육연 빨리 먹, 먹어. 빨리 먹어야지. 지금 연주는 방에서 핸드폰 하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다 정훈이 미도방에서 놀고 있어. <웃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원래 이렇게 노린자 풀어서 먹어야 되는 거 알죠? 노린자 투아. <웃음> 야식도 참 알차게 먹는다. 아 이러죠. 난 야식에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 난 이럴려고 돈 버는 게 아닐까? 뭐야? 어? 뭐야? 내가 아까 야식도 시켜 먹을 사람이라고. 언제 그랬어? 아 소리 틀려줄래는 너네가 노느라 못 들었나봐. 소리 안들리고너무랑 들렸네? 이러고... 근데 안 그랬던... 먹을래? 한입만 먹으면 안 돼? 그래 그래 한입 정도 줄수 있지 젓가락도 많이 시켰네 아, 한입만 춤을 좀 싫어하긴 하는데 이야. 너어야 이거? 와연어 너무 좋와 이거 진짜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아, 이거. 와, 이렇게, 야 이렇게 좋은 거를 왜너 혼자 먹고 있어? 이 집에서? 너무 맛있어 음! 음야 약간 무산추 좀. 기쁨의 댄스 한번 춰주시죠 우리 음. 연습했잖아요 정말 우리 댄스판 너도, 너도 배워 진짜 기분 좋을 때만 추는 댄스 뭐야 뭐야? 자, 춤3 쓰리, 투, 원 존나 귀여워 <웃음> 근데 왜 혼자 먹었니 이거? 나 인제 <웃음> 안 먹는다고 그래서 아 그래. 그래, 진짜? 요약 내가 여기 거실에서 야식 먹어사 이랬는데 내가 도련소가 없더라 아 맞아, 떽창했어 우리 내데밥 응. 응. 먹려고 그 배안고파라고 하니까 배도 안고파 우리가아아까바베아파아에서개 아가, 아가, 소리야? 그 아가, 아가, 없어. 너저 혼자 상장 지원해가지고 지금 혼자 상아지 아가, 가지가 아가, 가 아가, 아가, 아가, 아가, 아가, 봐. 아가, 아가, 아가, 아가, 아가, 아아아아아아아 죽어! 죽어떻 죽어! 지죽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아,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가 야, 이거? 야, 이거? 거 야, 이거? 야, 거 야, 이거? 야, 이거? 자기야 저기요. <웃음> 저기요, 그거 제가, 제가 2만 8천 원 주고 산 거거든요? 근데 언니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나 언니 그 영상 봤단 말이야 어나 아, 진짜 해보고 싶었어 <웃음> <웃음> 나나날어었거든너 우리 진짜 해보고 싶었어 민아 <웃음> 너네, 너네 둘 진짜 뒤진다 <웃음> 야, 야, 야 막내 진짜 뒤진다, <웃음> 내가 여기 있는 소주 다 먹는다 너가 너가 너 아니, 이정도 갖다 놔 아, 나 진짜 나는 이제 화낼 힘도 없어 나이 먹을 거 가지고 이제 하는 힘도 없어요. 나 그냥, 나 그냥 하나 더 시킬래. 아, 모르겠어, 핸드폰. 아, 연주! 왜, 왜? 애들이 내 것도 빼서 먹어야 누가? 뭐 시켰는데? 육회 아까, 육회. 어, 나 육회 먹어야 되는데? 나 하나 더시 야, 야! 기다려봐. 나 그러면은 이거 한 입으로 두물하지 않게 규칙을 시, 정해야 실효할 때예요 얘들아! 그래, 너네 그거 다처먹어 혹시나 도안 아까워. 그냥 너네 그냥 다처먹고 그냥 다뒤졌으면 좋겠어. 덕담 고마. <웃음> 그거 먹고 그나나 그래, 나 치킨 시킬 건데 그럼 너네 치킨 안 먹을 거야? 아 우리 안 먹어. 이거 유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개불러. 너네 너네 치킨 안 먹을 거야? 어안 아, 먹어, 안 먹어. 누나 혼자 먹어. <웃음> 다 먹어. 그거 그럼 너네 그그 그거, 그거 너네 다 먹고 내 치킨 한 조각이라도 먹으면 너네 규칙 위반으로 나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규칙 위반으로 죽인다. 나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진짜. 나 진짜 가만 안 둬. 씨발놈들 시장들 시장놈들 <웃음> <웃음> 내가 진짜 가만 안둘 거야 진짜 내가 이거 배달의 민족 V I P 야 진짜 네?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 <웃음> 야, 저, 진짜 이 가축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프라이드를 먹었기 때문에 슈프린 양면 치킨으로다가 시켜야겠다. 들어오시면 들어오시고 는 이것까지 이것까지 뺏진 않겠지 그래도 착한 친구들이에요 그래 뭐 유쾌하나 나 그럴 줄 알았어 우와. <웃음> 안녕하세요 먹방 유튜버 유진입니다 오늘은 슈프린 양양 치킨을 먹어볼 건데요 진짜 순선이고요자 맛있겠죠 오. 육즙이 입에 많이 안에서 막 살아나고 있어요. 야 마치 닭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혼자야, 혼자야. 어 아직 솔라. <웃음> 뭐아 치킨 안먹는다며내가 응.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그게 개소리야. 슈프림이야내 생각나. 조용 슈프림. 조용히 앉아서 혼자 막. 한 입만 줄게. 아니 같이 같이 먹자, 하지 왜? 아 응.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나한테? 방문 앞에서 물어봤잖아, 내가. 아 그게 그 말이었어? 나딴 거. 얘기했지. 너 <웃음> 이번 전에 썼나? 바로부터 오오오오 그랬지. 아까 내가 그냥 연어 먹고 싶다고 막 먹고 싶다고 했대도 그냥 배부르다고 그냥 혼자 추먹으라며. 응. 아 그건 별로 안 먹고 싶어. 응. 어차피 나 이거 혼자 다못 먹어. 아 그래? 애들랑 음. 나눠먹어 이거. 안먹 되잖아. 안먹는 어! 물어볼까? 물어봐 먹은다 했어. 야 말씀 두 마리 씩켰겠지 여섯 명에서한 마리 씩 말이 돼? 물어볼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여기 와서 그냥 물어만 보고만. 물어만 보고만 와. 물어만 보고만 오라고. 물어볼게. 야씨야그 <웃음> <웃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 니야 야. 야! 아, 조심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잠깐만. 가! 아, 조 가! 봐 가! 가! 아, 두 가! 아, 조심 아, 가! 한두심히 가! 아, 아, 조심 가! 아, 조 아, 조만한 가! 만한만 아, 아.. 나 진짜 여기서 못살겠어요 니다 쳐먹어라 이개 새끼야 <웃음> 니 씨.. 나이 처먹고 동생 거 뺏어먹네 이 나쁜 놈 새끼야 <웃음> 뭐야, 왜 치킨 티로 써건데 말하다가 오빠 오빠 오빠 치킨 한 조각만 주세요 <웃음> 치킨 한 조각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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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야, 좀 귀엽고 불쌍한데? 음. 맛있지. 이쯤 되면 근데... 그냥 즐기는 거야 저 새끼들은. 근데 귀여우니까 이건 문 닫을게. 어. <웃음>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건가? <웃음> 뭐. <웃음> 안 먹을래. 나 핀도 사니까. 나 이제 땅을 먹어. 과일을 시킬. 과일을 시킬까? 사실 이제 응. 하도 욕을 하고 소리 질렀더니 뱀 입맛도 사라졌어요. 제가 진짜 언젠가 복수할 거야. 이날 저 언제 언젠간 복수할 거거든요? 제가 복수할 타이밍 때 카메라 꼭 켜주셔야 돼요. 진짜로. 유진아 과일 왔어. 왔어요? 예, 그냥 이제는 애들 거다 시켰어요. <웃음> 아이씨, 발. 그냥 시켰어요, 애들 거 다. 얘들아! 어? 과일, 과일 시켰는데 그냥 너네 거 같이 먹을래? 우와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 아무래도 뭐, 아뭐 어차피 쳐먹을 건데 그냥 같이 먹자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물어봐준 게 얼마나 좋아. 그니까 혼자 몰래 먹는 거다 같은. 혼자 몰래 안 먹었어. 혼자 몰래 안 먹었다고. 난 아까 그냥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나 지금 생각이 없다. 근데 난 뜯어 온 줄게. 고마 앞에 있어줄게. 그래 고마워. 그럼 나는 나는 진짜 조금만 먹을게. 그래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누나 왜 이렇게 화기분제? 고마 우리한테 화안 내. 같이 있어. 너 들어갈래? 나나 <웃음> 혼자 산. 사... 나나 <웃음> 나 누나 너무, 너무 불쌍해서 나왔어 불쌍해? <놀람> 좋아해서 언니랑 같이 먹어 언니 나 룸메이트라 불쌍해? 그지마지말 <웃음> 뭐. 우리 들어가? 언니 우리 들어가? 아니 아니 대박 자두 과일 도 이거가 부르아하나 있어 하나 더 있어 한공지 어? 어? 어디거지아 이거 ㅂ 유준호야 유준호야? 와 이거 진짜 깨끗한다고 야! 야! 그렇지 아좀 예능을 잘하네 빠르긴 하 진짜... 음. 아 같이 먹. 얘들아 지금이야. 뭘 지금이야? 이게 이게 이게. 나먼나가이 이거라도 먹어. 그래 같이 먹자. 그래. 아나사먹거야나사 먹고야? 사먹야어디먹 어? 사가 어딨지? 나 이거 두 개는 애들 먹으라고 시킨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 따로 시켰는데. 나 족두기 안 좋아하는데 잠에도뭐 먹어? 나, 아니 과일을 왜 과일에 먹어? 나나 나, 나, 나 이거 이거 싫어, 싫어 이거 귀여운데? <웃음> 바람 한 번만 불어주시겠어요 여기에 그 약간 좀 매드 무비처럼 그 바람처럼 달려가는 그 bgm 좀 넣어주세요 바람처럼 스쳐가는 이 <목요를> <거야>. 아, <목요> 생사이기 참 힘들고 막. 아, 예, 예. It's a dark cousin, only reason not. I just come over to me. Yeah, t h a 다 s true. <목요> <목요> 다 h a t s t 나 u e That's true. That's true. That's true. t 못 이기던데? 다 이겨. 네. 포도 내놔봐. 네. 야 데프콘! <웃음> 야, 대폭금 빨리 포도 내놔라. 저 애들이 자꾸 저 건강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제가 먹거다 뭐 뺏어 먹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라면 그냥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 저 이거 배달하느라 10만 원다 났었는데 <웃음> 그냥 뭐 나중에 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뭐 어차피 준호 오빠도 사실 저한테 많이 사줬거든요. 피자 도도 주고 치킨도 많이 사주고 이러니까 그냥 오늘 뭐 베풀었다 생각하고 그냥 그냥 이들 다 자면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이유진 탑톡 확인해봐 뭐라고 왔어? 뭐야? 음, 게이드게이드게이드왜왜 음, 음, 맛있게 먹어! 준오빠가 이거 배달하는데 10만원인데 10만원 보내는거 진짜 보냈어? <웃음> <웃음> 오빠 사랑해! 게이드이요 사실 10만원 안되거든 10만원 조금 안돼요 이거 후불로 보낸 거 아니야? 어? 후불로 보낸 거 아니라고 앞으로도 잘 부탁하는 거야. <웃음> 미친 새끼. <웃음> 아니 이래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이게 또라이인가 봐. 미친 또라이야. 저나 아, 이제 잘겠다 얘들아. 얘들아 잘 자. 잘자. 잘자. 나 잠게 이제 이제게 기분 좋거든. 몇 커피 마시고? 아, 아니 나 잘나고 이제. 나 배불러 이제. 돈 받아서 배불러. 역시 사람은 돈이 어, 최고야. 자자 얘들아. 자자. 음. 아 이거 사자 한이 안녕 래 유진아 어? 과일 어? 먹어라 <웃음> 아니, 아니 이야 <남들이야>. 내가 개 <웃음> 아니 어, 야 아니 여기여기왜 <웃음> 잠겼지? <웃음> 나잠못잤는 <웃음> 여기 매장에 공간. <웃음> <웃음> 거기 아무도 없어요. 그니까 잠도 못왔어 봐. 잘못해서. 오빠 어, 여기 어, 문 잠겼는데? 진짜? 젓가락으로 응. 열려. 어, 젓가락으로 안 열려? 딴 걸로 열려는데. 열어. 형걸로 열면 되겠다. 엄마가 엄마가 쌓아. 저거 사이즈다 해결된다. 저 미친 놈이. <웃음> 야, 어떻게 우리 잠못 잡? 잠? 난 몰라? 나 이거 뭐야? <웃음> 싸우지 마아왜 싸워. 어때? 아 이거 진짜 죽인다 진짜. 어산이 과외보니까 마음이 이 응. 좋아. 빨리 좀 하자 너는. 너희 아, <웃음> 아, 네, 네, 아침을 먹자. 좋아. 대신 조건 있어. 뭔데? 10만원 다시 아, 줄아깜지 마. <웃음> 빨리 다 자러 가. 그러게. 야 너는 이제 뭐안 먹을 거지? 뭐 라면 같은 거안 먹을 거지? 라면 같은 거? 아, 배불러. 뭐안 먹어. 아, 나 내일 아, 먹자 아, 라면! 내일 아, 먹자! 내일 먹, 먹으면 안 돼? 내일 먹을 거 많아! 내일 내, 내, 내, 불닭 먹을래? 아니 나 지금 먹을 어? 나 지금 먹을 아이 그냥 몰라 갈래 잘래, 잘래! 안녕! 카메라 꺼주세요 근데 이제 그 촬영 못해요! 혼자, 혼자 먹는 것도 좀 좋아해가지고. 개인 시간도 사실 없어서 좀 불편하기도 한데 뭐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 시끄럽다? 그리고 잘 먹는 모습을 보여서 좋다? 그.. 그 정도? 우리 켜져 있잖아. 아, 가만히서 있어서 안볼줄 알았어. 아, 뭘안해 먹을게? 앉아, 내가 끓여줄게. 아니야, 아니야, 어? 내가 내가 내가 먹을게. 먹을게. 먹을 거야? 아, 나안 먹어, 내가, 내가 진짜 줄게. 안에서 먹어, 내가 할게. 줄게. 앉아, 앉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게. 진짜, 나 지금 밀가루 끊었잖아. 어? 밀가루 안끊 끊었다고? 그었어 근데 치킨을 먹어? 아, 미보 n e u 본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아 맞지. 그치? 그치? 잘 먹네. 복스럽네.